내몸 간다. 난 무기를 쏘고 싶다. 무기를 쏘고 싶다. 어, 승연이 안 된다. 무기를 쏘면 안 된다. 무기 쏘고 싶다. 씨발, 승연이 안 된다. 무기를 쏘면 큰일 난다. <웃음> 아니, 아니, 씨발, 그 뜻이 아니잖아. 안 씨발, 니뭐 좀비 오면 총 쏘는 게 아니라 총 던질 거 같아. 씨발, <웃음> 네? 아니 야 제발 야이 서브 다시 열어야 돼 아저씨 소환하는 방법 좀! 그거 돼있어 그거 돼있어 내구독가요 그 바꾸는 거 있어 그거 메모장에서 총은 안 써져 네. 아 나도 총 갖고 싶다 <웃음> <웃음> 나 잡고 싶다 야쏠 수가 없어 아저씨 미사일 좀요 아, 야아이 새끼야 야야 야, 아니 로켓런처만 주고 미사일을 아주 어떡하라고 아니 이 새끼 후려칠 줄 모른다고 야 잠깐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와우 존나 깜짝 놀랬네 아마렉먹었는데 그러니까 렉먹었다고 새끼야 타고인데를 쏘냐 안죽으니까 렉먹잖아 존나 씨 뭔데 나 왜이러? 무것도 <웃음> 안되고 아무것도 안, 되고, 아무것도 안 돼. 존나 왜에이의야 TP시켜봐 씨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? 야, 다라도 계속 설지는데 서버는 디스 서버 로스트 근데 커넥트. 어, 맞다. 네.